이거 이게 구신이라고 네. 어? 신기가 아니라, 그래, 머슬, 이 뭐예요? 근육이 근육이요. 근육이요 머슬을 건들 거면 잡아놓고 쳤을 때, 너네는 여기를 쳐, 여기를. 어? 그럼 이거를 여기를 치면 안 됐으면 이렇게 치면 이거를 세 동작에 나눌 수가 있지 않 음. 아. 오 어? 그래서 눌렀다 이걸로만 누르는 게 아니고 같이 눌러주면 여기가 당기 땡기, 여기가 당기겠지. 네. 어? 근데 내 자세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얘는 바라보고 있잖아. 네. 이 자세로. 여기다 누르면서 내 몸이 아으로 나가니까 이게 근골을 잡는 식의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 음. 가, 바꿔주세요. 연음주세요에요일에데그에 다음에. 케줄에서연에주세에달라에다하에 다음에. 다섯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미에면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에에다에다에